빨간 화살표의 힘이 약, 어, 약해서 약그 보상작용으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을 전두근이 들어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간색 힘이 눈매교정술로 충분히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 노란 방향의 힘을 쓸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 뇌에서 야 전두근 너 이렇게 수축해서 눈썹을 이렇게 들어오지 말 들어올릴 필요 없이 이제 쉬어도 돼 라고 하여 쳐들고 있던 눈썹이 아래로 하강하게 되어 전태궁이 좁아져서 답답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눈이 적당히 덜 떠지면 쌍꺼풀 라인도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눈썹이 눈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전두근이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데요